AWS 커뮤니티 데이 복잡한 권한 관리 문제, 콘솔미로 해결하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발표를 맡은 손권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AB180에서 백엔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요. 손에 맞는 자잘한 도구들이나 어, 자동화 툴들을 직접 만드는 걸 즐겨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콘솔미를 왜 도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콘솔미가 도대체 어떤 툴인지 그리고 콘솔미가 할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여의도 쪽에 오픈한 복합 쇼핑몰입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보면 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먹을 것도 있고 아니면 볼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옷을 사고다 쇼핑을 할 수도 있죠. 갑자기 웬 복합 쇼핑몰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스타트업을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처음 맡은 일들과 다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과 동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모두 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원이 모두 많은 권한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배포도 해야 되고 뭐더 나아가서는 대부업세일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많던 권한이 다 사라졌습니다. 고객사 수도 많아지고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도 생기다 보니 요구하는 보안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포춘 500대 기업 중 80%가 감사를 받는다는 글로벌 레벨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보안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원래도 보안에 신경을 썼으나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쓸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팀에서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안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개발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 자체가 보안에큰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소 권한 정책을 했는데요. 최소 권한 정책이란 개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권한 빼고는 다 제외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소 권한 정책으로 바뀌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체감한 거는 배포를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권한이 정말 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권한을 다 빼고 나중에 권한을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보안감사에 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이 배포에 필요한 권한들이 모두 사라져서 처음에 마치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괜찮아지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 개발자들이 필요한 권한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신청 프로세스가 간절해졌습니다. 저희 팀에서 최초로 만든 권한관리 신청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로 만든 권한 신청 프로세스에는 총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라의 신청서를 쓰는 것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유저가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i a m 폴리 l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어떤 유저가 어떤 목적으로 이 권한을 신청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관리가 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해당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WS 상의 대부분의 리소스들을 IAC 툴인 테라폼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IAM도 AWS 상의 리소스의 한 종류라고 보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라 티켓을 통해 적어놓은 폴리시들을 테라폼에 적용을 해서 해당 사용자가 권한을 쓸수 있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아픔이 해결됐을까요?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새로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테라폼 어플라이까지 하, 어플라이를 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테라폼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롤과 폴리시를 다 정의해놓은 상태였는데요. 테라폼 특성상 이런 리소스들의 디프를 다 체크하기 때문에 어플라이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IAM 폴리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그냥 어떤 콘솔이 안 들어가져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보안 관리자분이 이거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어떤 폴리시가 필요한지를 일일이 찾아야 했습니다. 또한 AWS 서비스 특성상 A, B, C라는 권한이 없을 때 처음에 접속하면 A라는 권한만 없다고 뜨고 B, C라는 권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A라는 권한만 신청하고 다시 그 콘솔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B라는 권한이 또 없게 나옵니다. 이렇게 권한이 한 개씩 없다고 나오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권한을 신청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테라폼으로, 마지막은 테라폼으로 관리하는 특성상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는데요. IAM 신청이 잦다 보니 테라폼의 변경도 잦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GitHub 싱크를 따로 맞추지 않고 그냥 보안 담당자분 로컬에서만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만약 다른 분이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려고 할때 이런 변경사항이 진짜 내가 적용해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고민하게 는고민하 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아래 세 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마련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권한 신청이 기록으로서 남아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테라폼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 조금 더 편하게 웹 콘솔로 권한을 신청하고 권한을 수락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 IM 권한 신청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닌 정말 쉽고 간단한 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찾은 툴이 바로 콘솔미였습니다. 콘솔미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픈소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콘솔미를 만든 이유는 AWS 다중계정에서 복잡한 권한관리 문제를 쉽게 IAM을 관리할 수 있는 툴로서 만든 건데요. 쉽게 권한관리를 하기 위해 웹폰소를 제공하고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먼저 지라와 테라폼을 쓸 때보다 콘솔미를 쓴후 어떻게 권한 신청 프로세스가 변경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든 권한 신청 프로세스는 정의, 신청, 획득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의는 자신이 필요한 권한을 빠짐없이 나열하는 단계고 신청은 자신이 왜이 권한이 필요한지를 적고 관리자가 이 사유와 실제 IAM 폴리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어프로프하거나 디나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신청한 권한을 직접 쓸수 있는 획득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AB180에서 배포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AB180에 들어와서 처음 맡은 일은 광고 비용 크롤러를 만드는 일입니다. 광고 비용 크롤러는 AWS 람다를 통해 작동하고 있고 람다에서는 광고 비용을 긁은 결과물을 S3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는 AWS SAM을 통해 배포를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모든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권한을 얻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필요한 IAM 롤을 정의해 보는 단계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콘솔미에서 제일 처음 제공하는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 유저가 가지고 있는 즉 접근할 수 있는 롤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중 자신이 바, 권한을 받고 싶은 롤을 선택해 지금 현재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람다를 배포하기 위한 폴리시가 없어 직접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람다를 배포하기 위한 롤, 폴리시들을 직접 다 나열할 수도 있지만 미리 정의되어 있는 프리디파인 템플릿을 이용하면 람다를 배포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좀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디파인 템플릿을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권한을 빠짐없이 정의한 다음 실제로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미에서 권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스티피케이션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 권한을 언제까지 쓸 건지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콘솔미 상에서 서브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그 다음은 저희 슬랙 채널에 해당 유저가 권한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이 페이지에서 어떤 유저가 권한을 신청했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실제로 이 유저가 입력한 저스티피케이션과 그리고 IAM 폴리시가 정말 일치하는지 그리고 보안적으로 문제를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어플라 l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유저에게 바로 권한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권한을 직접 쓰는 획득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을 통해 남다를 배포하려면 AWS CloudFormation deploy라는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치기 위해 아까 콘솔미상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미에서는 CLI에서도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위비라는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권한을 받은 유저를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 유저로 잘 전환이 됐는지 STS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유저로 변경됐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 해당 명령어를 쳐서 람다를 디플로이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람다에 배포한 다음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바로 실제로 배포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S3 버킷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S3 버킷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시 한번 권한 신청 프로세스를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프 서비스 위자드라는 기능을 통해 더 쉽게 필요한 권한을 정의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을 부여받고 싶은 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권한을 받고 싶은 유저를 선택했다면그 다음에는 AWS 리소스에 대해 프리디파인된 권한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3에 대해서는 리스트, d 푸 l 딜리트와 같이 CRUD와 같은 오퍼레이션에 대한 권한 묶음을 제공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S3에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는지를 다 일일이 찾아보고 S3 b 오브젝트와 같이 액션 명을 일일이 나열했어야 했지만 셀프 폴리시 위자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고민 필요 없이 바로 Get 하나만 선택한 다음 Next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만약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면 Advanced p o l i 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어드밴스드 폴리시 에디터는 JSON 밸리데이션도 가능하고 AWS 리소스별로 어떤 액션들이 있는지 자동완성 기능까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솔미상에서는 관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토 어프로브 되는 기능도 있는데요. 바로 보안적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되는 S3 버킷 어세스 제공 같은 경우 언제든 어프로브할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해 놓게 되면은 유저가 신청을 했을 때 자동으로 어프로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맨 처음 웹 콘솔로 돌아가서 사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할당받은 롤의 권한으로 AWS 콘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WS 콘솔에 접근했다면 S3 버킷에 접근해서 실제로 배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겠죠? 이후 S3까지 확인 완료하면 총두 번의 권한 프로세스, 권한 신청 프로세스를 아주 빠르게 거쳐 손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B180에서 콘솔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콘솔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콘솔미를 통해 권한관리 신청 프로세스가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갔던 콘솔미 기능들을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셀프 서비스 위자드 기능입니다. 리서스별로 액션을 덜 신청 쓰고 이미 정의되어 있는 권한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서스들은 자동 완성되기 때문에 빠르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장점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권한 신청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Advanced Policy Editor 같은 경우 미리 정의된 폴리시만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쓰는 폴리시 에디터 툴입니다. 이 IAM Advanced Policy Editor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한 IAM Policy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때 직접 다 일일이 타이핑을 치거나 하면 은 오탈자가 발생하거나 또 어떤 IAM 폴리시들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매번 찾아보게 되겠지만 IAM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조금 더 편하게 IAM 폴리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리디파인 템플릿을 사용해서 자주 하는 작업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권한들을 미리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이런 프리디파인 폴리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콘솔미를 재부팅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컨피그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템플릿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정의한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선, 신청도 손쉬워야겠죠? 유저가 이 권한이 왜 필요한지 저스티피케이션을 작성하면 관리자는 해당 내용과 폴리시가 적합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 권한인지를 한번 체크한 다음 승인 또는 커멘트를 남겨 보완할 점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한 내역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콘솔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이나모 DB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콘솔미 상에서 권한 신청까지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콘솔미에서는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도 조금 더 보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콘솔미에서 보안을 신경 쓰면서도 권한을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미는 웹 콘솔을 제공하는데요. AWS 콘솔에 접근하기 위해서 따로 IM a 유저를 만들 필요 없이 콘솔미에 로그인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롤로 해당 AWS 콘솔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IM a 유저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싱글 사인원을 통해서 바로 통합된 접근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구글을 통해 싱글 사인원을 하게 했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AWS 콘솔에 접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긴 콘솔에서 자신이 원하는 롤을 선택한 다음 옆에 있는 Sign-in 버튼을 누르면 바로 AWS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IAM 유저를 통해 AWS 콘솔에 접근하고 계셨을 겁니다. 개발자가 새로 들어오면 IAM 유저를 새로 만들어주고 계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IAM 유저를 만들지 않고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IAM 유저를 쓰지 않는 게더 보안적으로 좋다고 하는 걸까요? 먼저 IAM 유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온 유저 같은 경우에는 S3 버킷에 리스트, t g e t r i t e 를할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저는 S3 버킷을 수정, 삭제, 그리고 어떤 조회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유저가 S3 버킷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세스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AWS 상에서는 이어세스키를 통해 권한을 검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IAM 유저의 어세스키는리보크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따로 익스파일 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평생 유지되는 토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토큰이 외부 유출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까지 계속 이 토큰은 유효할 것이며 그 사이 자신도 모르게 계속 S3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악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IM 유저가 보안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롤 기반의 임시 권한 발급 시스템인 STS입니다. STS를 통해 임시 토큰을 발급받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유저는 롤에 S3를 접근할 수 있는 데브롤에 임시 토큰을 STS 서비스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sts 에서는 해당 유저가 이 롤을 쓸수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유저가 데브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은 sts 에서는 잠시 동안 쓸수 있는 임시 토큰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유저는 아까 발급받은 임시 토큰을 사용해 s3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im 유저 토큰과 다르게 최대 12시간까지만 이 토큰이 유효하도록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료되는 어세스 토큰이 만료된다는 점 때문에 IAM 유저보다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많이 날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와 같이 STS를 사용하면 어떻게 유저가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STS Get Caller Identity를 쳤을 때는 제 IAM 유저인 건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후 콘솔미에서 제공하는 CLI 트 툴인 빕을 사용해서 임시 권한을 획득한 다음 Get Caller Identity를 다시 쳤을 때는 제가 요청한 롤에 대한 권한으로 현재 IAM 권한이 설정이 되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콘솔미 역시 STS를 사용해 임시 권한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전에 설명한 STS 같은 경우 해당 롤의 권한을 얻기 위해 IAM 유저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콘솔미에서는 콘솔미 서비스가 해당 롤에 접근할 수 있는지 미리 먼저 검사한 다음 콘솔미에서 STS 서비스의 요청에 해당 롤에 대한 권한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후 콘솔미에서 다시 아까 얻은 임시 토큰을 다시 유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저가 롤에 대한 임시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콘솔미에서 IM 유저 없이도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STS를 통해 토큰을 발급받게 되면 정말 모든 게다 편할까요? STS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개 있습니다. 만약 손미 없이 STS 롤에 대한 권한을 얻는다고 할때 CLI에서는 어떻게 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STS를 통해 발급받은 임시 토큰이 15분만 유효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오래 걸리는 테스크를 하다가 중간에 충분히 토큰이 만료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토큰이 만료되게 되면 중간에 그 오래 걸리는 작업도 끊기게 되겠죠. S3에서 파일을 다운받다가 파일 사이즈가 커서 좀 오랜 시간 다운을 받았는데 중간에 토큰이 만료돼서 파이 다운로드가 끊기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될 텐데요. 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될 겁니다. 콘솔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v 비이란 CLI 툴을 제공합니다. v 은 CLI에서 콘솔미를 통해 필요한 권한들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원하는 롤을 리스팅하고 해당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제공하는데요. 권한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 중 작업 중 토큰이 만료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프록시를 에뮬레이팅 하거나 아니면 EC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에뮬레이팅 하는 방식으로 작업 토큰이 만료되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토큰이 만료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메소드중 하나인 EC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웹을 통해 EC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켠 상태고 오른쪽은 EC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에서 설정한 주소를 가지고 AWS CLI에서 명령어를 쳤을 때 정상적으로 권한을 얻어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ECS Credential 를 쓰게 되면 은 자동으로 토큰을 연장해줘서 중간에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콘솔미에서 롤에 대한 접근 제어는 어떻게 할까요? 해당 롤에 있는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데요.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은 콘솔미 authorized로 시작하는 키를 가진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 값에 유저 이메일을 리스팅해 주면 해당 유저들이 이 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커스텀 플러그인을 직접 작성해서 어떤 유저가 이 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룹 워크스페이스를 쓰게 된다면 그룹별로 나오는 이메일을 통해 권한 부여도 가능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콘솔미는 사실 멀티 어카운트 상태에서 권한관리를 편하게 도와주는 툴인데요 멀티 어카운트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통해 콘솔미가 멀티 어카운트를 좀더 쉽게 지원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미는 멀티 어카운트 시스템을 가정하고 만든 툴이기 때문에 여러 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콘솔미 서비스가 돌아가는 센트럴 어카운트 대에 레디스 다이나모 d b 등을 만들어줌으로써 콘솔미를 작동시킬 수 있고 이후 권한관리가 필요한 어카운트가 새로 생기게 될 때마다 센트럴 어카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스포크 롤을 만들어줘서 콘솔미에서 여러 계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계정이 있다고 할때 각각 그 계정마다 IM 유저를 만들어주려고 하면 정말 피곤할 것입니다.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롤크리에이션이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어떤 계정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롤을 다른 계정으로 복사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프로덕션 어카운트에 Dev Role이라는 롤을 이미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Dev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해당 롤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프로덕션 어카운트에 있는 Dev 롤을 복사해서 Dev 데브 어카운트에서 Dev 롤을 쓸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과 같이 Clone from Existing Role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롤에서 어떤 내용들을 복사할지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콘솔 미에서 권한 관리에 사용되는 태그들도 복사할 수 있고, 그 외에 일라인 폴리시나 매니지드 폴리시도 복사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콘솔미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유틸리티는 노티피케이션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콘솔미 웹 콘솔 상에서 새로운 권한을 신청하게 되면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랙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노티피케이션이 없다면 매번 관리자분께 저이 권한 신청했어요를 얘기하고 관리자도 직접 콘솔 및 콘솔에 들어가서 모든 권한 신청 중 어떤 유저가 신청한 권한인지 어떤 유저가 신청한 요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메일과 슬랙 방식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되으로써 조금 더 빨리 관리자분이 해당 요청을 적용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콘솔을 운영하다 보면 예민한 정보들이 컨피그 상에 들어가게 할수 있는데요. 이때 이런 예민한 정보들을 AWS 상의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 저장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미가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은 제가 직접 팀에 도입하고 나서 느낀 점들과 실제로 해결해서 너무 좋았던 것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미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잘 만족했습니다. 권한 신청이 먼저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관리자 여러명이 언제든 웹 콘솔을 통해서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고그리 롤 태그를 이용해서 어떤 유저가 이 롤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바로 정의를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콘솔미를 사용함으로써 IAM 신청이 정말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콘솔미가 해결해줄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만약 기존에 IAM 유저를 사용하고 있으셨다면 롤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콘솔미를 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팀에 어떤 권한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IAM 유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웠고 아직 점차적으로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롤로 전환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IAM 유저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콘솔미에서는 아쉽게도 IAM 유저에 대한 권한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IAM 유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IAM 그룹에 해당 유저를 포함하게 되는 식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장 흔한데요. 콘솔미상에서는 이렇게 i m 그룹에 i m 유저를 포함시키는 행동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피곤했던 점은 테라폼으로 관리하던 i m 브릿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유저에게 제공하는 롤 같은 경우에는 콘솔미로 관리를 하지만 어떤 서비스에 제공하는 머신롤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으로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롤과 머신롤이 서로 다른 곳에서 관리되고 있어 이것을 한 군데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팀 내에서는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와 같이 테라폼으로는 머신롤만, 콘솔미에서는 유저롤만 관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최소 권한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은 결국 보안 관리자의 몫이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잘 하려면 프리디파인된 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거나 프리디파인된 폴리시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후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반복적인 작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소 권한 정책으로 바뀐 이후에 권한 신청하는 프로세스가 정말 오래 걸리는 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주도적으로 도입하자고 해서 도입을 해봤는데 도입하고 나서 저희 팀원뿐만 아니라 S&P 팀에서도 모든 요청이 기록화되니까 좋아하셨습니다 하고 이런 권한 신청에 드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처음 도입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다른 회사들에서 많이 쓰지 않는 툴이라 아 이거를 도입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콘솔미를 메인테이닝 하고 있는 넷플릭스 팀에서 콘솔미를 잘 메인테이닝 해주셨기 때문에 마이너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감 없이 도입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콘솔미 넷플릭스 개발자 중한 분인 커티스라는 분은 저와 콩콜까지 해가면서 저한테도 뭐더 필요한 거 없냐 그리고 제가 도입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콘솔미를 통해 어떻게 권한 신청 프로세스가 바뀌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콘솔미는 제가 해놨습니다. 저희 팀에 와서 개발에만 집중해 주세요. AB80에서는 함께 성장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